오늘 밤이 기대가 되네요. 성대한 의식이 있을 예정이래요. 그, 아, 됐다. 근데 저 유진이 진짜 이쁘긴 하다. 바른좀 <웃음> <웃음> <다른 웃음> 친구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 나, 나, 나, 나. 안녕하세요. 따로네는 어딨어요 MT MT MT 또 멀카 아니죠? 이것도 뭐 인천 공원에서 약속 포토났을 때 하는 거. 인천 공원, 김포 공원. 아 김포 공원. <웃음> 아 헷갈려. 갈리면 하자. 어? 그럼 딴 일들 인천 공원 가 있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뭐 부산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둘만 있어요? 말해 좀 해봐요. 피디 양반. 아니 저희가 이 시국에 네. 다 같이는 못 가고 어. 둘만 네. 신혼여행을 좀 가려고. 신혼여행? 아 둘만요? 어, 뭐, 근데, 저, 저, 전, 좋아요. 아니, 만난 지 7개월 만에 신혼여행이야 <웃음> 그니까, 좀 늦, 늦은 감이 있긴 한데. 뭐, 저희 좋죠. 저희 어. 느슨해진 저희 관계에 어. 응. 어, 짜릿한. 맞아. 그리고 또, 또 약간 좀 이렇게 꽉 잡아주는 맞아, 맞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어요. 아, 근데 막상 또 둘이 간다고 하니까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맞아. 신혼여행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좀 달달하게 이런 것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근데 둘이 뭐예요? 그니까, 러 둘이 뭐예요? 할게 있나? 우리 사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놀러 온적 없는데. 진짜? 어. 처음이에요. 부산 여행합시다 부산 여행 부산 헌팅 좋지 아, 헌팅이요? 네 신혼룡에서 헌팅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사냥을 당하고 싶으세요? 빨리 갑시다 네, 네. 갑시다 네. 아 근데 아 본인께서 들고 있는 가방이 좀애시던데요왜 <웃음> <웃음> 그런지 아시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안 쓰고 보세요아 가방만 해서 다 모셔요 진짜 <웃음> 아 진짜 맛있어. 아, 아울러 을 찾으실 때는 다른 과 바뀌지 않도록.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뭐죠? 여기 음식? 돼지국밥이요돼지국밥에 돼지 네. 이제 부추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진이가 부추 많이 먹으래요. 맞아요. <목소리> 남자한테 좋거든요. 오늘 오늘 힘도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쏴야돼 코끼리가 되게 우람하네요. <목소리> <목소리> 네. <그냥> 그렇다고. <목소리> 역시 신혼, 신혼여행에는 점심으로는 돼지고밥이죠 아 그쵸 그쵸 고수하잖아요 네. 고수하고 또 이제 서로의 응. 입 안에 있는 구취까지도 아 그쵸 어... 밥 먹고 키우면 해야죠 어 허락한다 아. 이런 느낌이죠 <웃음> 아 근데 죄송한데 오늘 네? 저희 신혼여행은 어. 키가 어. 뽀글 없습니다 아 그쵸 그쵸 발바닥 키스가 있을 예정이에요 발바닥 길이 서로 아 근데 나발 못생겼는데 나도 못생겼어 발 아 나, 가 진짜, 진짜 못생겼어 오케이 오늘 혹시 신혼여행 일정은 짜왔어요? 일정이요? 아니 당연하죠 아 진짜요? 네 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지금 여쭤보세요 네? 저기 신혼여행 일정이 뭐예요? 여쭤보세요 <웃음> 저희 신... 일단은 요트 타러 가실 거고 와 혹시 영어 지금 방람 여... 이렇게 보면 요트가 돼요? 그게 더 재밌는 거지 오, 난, 난 오히려 좋지. 난 위험한 거 좋아. 나는 죽을 때 바다에 빠져 죽을 거거든. 그게 오늘일 수도? 근데 이제 요트를 곁들인 <웃음> 아, 그럼 마지막에 너와 함께? <웃음> 아, 저는 살건데 <웃음> 아, 그래. 당신 죽어도 구명포트건 던져줄 거예요, 장난이야 저는 아,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래. 근데 죽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왜 죽을 때 바다에 빠져서 죽고 싶어요? 전 물을 사랑하거든요. 그럼 약간 좀 습한 데도 좋아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쩍! 아니죠, 쩍! 습하면 이렇게 살만들었을때 쩍! 아, 알죠, 그 쩍이 싫어요. <웃음> 쩍은 싫은데 쩍은 좋아하는군요? 네. 아, 음, 어쩐지... 짜는, 네. 어쩐지 좋아요. 아까 그 차에서 잤는데 계속 쪽쪽쪽 거리더라고요, 마스크 안으로. 아, <웃음> <개소리야. 웃음> <구매소까지 이렇게> <웃음> 뭐 개소리야. 그래서 고면소까지 이렇게 쪽쪽 때문에... 뭐 개소리야. 큰일 나겠구나. <진짜. 웃음> 당신은 뭘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저는 쩍도 좋아하고 네. 쪽도 좋아하고 네. 또 좋아요. 이 투표 잡힌 게 없어요. 왜 찍? 왜요? 저희 GT잖아요. 그래서 찍한 건데? <웃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웃는다고? <웃음> 근데 이렇게 웃는다고? 신혼여행이어서 그런가? 당신? 아 예. <웃음> 오늘 밤이 기대가 되네요. <웃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식 성대한 의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기대가 되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Yeah. 다데기를 조금 넣어야지 기 오빠 부추넣어야 부추 그죠그죠 그쵸, 그쵸, 그쵸 네 다데기 와우, 너무 맛있다 부추 부추가 이건 다 넣어야 돼요 밤에 좋은 부추 많이 드시고요 네, 오, 밤에. 내 목까지 다 넣어버렸네? 당신 안 먹잖아 어차피 아, 저안먹 네. 우리 애기 고추 좋아해? 네 <웃음> 우리 애기야, 줄까? 네. 애기 코트 해줄까? 네여기 고추 먹겠네 그거 매운 고추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 매워.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어떻게? <어떡해>. 얼마고 어? <웃음> 물. 아니야, 근데 달면서 매워서. 아 다행이다. 우리 얘기는 고추 좋아할까 모르겠네. 정말 좋아해. 어, 음. 음. 오, 달달하게 맵네. 어, 달달해. 거의 유, 유, 유 유급이. 저한테 얼마나 유급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진짜로? 응. 어. 유급, 유급이 언제 나오니요? 어. 네? 언제 나오면 돼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지 않을까요? <웃음> 저한테 달렸지만 당신의 의사에도 당신만 오게면 전 바로 오게 해요 허니몬 베이비 어때요? 그래서 저 부추 먹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조금 그, 더 저녁은 그 장어 어때요? 어 너무 좋은데? 응. 좋아요 <웃음> 그래서 지금 뭐하니? 뭐하니? 뭐 뭐하니? 지금 뭐해요? <웃음> 요트 타러 갑시다. 오케이. 아, 좋아요. 바로 요트 타러 가시 바로 요트. 나또 인생샷 남겨줄게요. 예, 계산. 아, 어, 네. 어, 나 이렇게 약간 딱 습하지 않고 더운 날씨가. 그러니까 와. 나도 너무 따뜻한데? 아, 너무 더워. 하나, 둘, 셋. 됐다. 같이 셀카 어, 찍으면 안 돼? 그래. 나들 어. 응.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웃음> <웃음> 어이 소리 이 선박장 이 소리 이 온도 이 습도 이 분위기 이 햇볕 진짜 참으로 완벽하니까다 어. 사진 찍어줄까? 어? 야 갑자기 이거 밟았는데 나 이렇게 빡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어? 근데 빡. 빡 바로 들어갔어 어 진짜로? 아, 진짜. 오. 대박! 와, 아, 우리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와보겠냐? 그니까 <웃음> 와 신기하다 우와 야 이렇게 바다인데 아. 도로에 차다 지나다니는 거 너무 그니까 신기하다 어 신기한데 예쁘다 와나 진짜 꿈만 같아 지금 와, 뭐. <웃음> 야 너무 좋아 아, 유지님은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응. 요트에서의 그런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치. 지뭐 로망 같은 거 없어요? 혹시? 저요? 네. 네 저는 네. 사실 기억에 네. 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뭐요? 그 넷플릭스에 네네. 365일 아세요? 알죠, 알죠.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요트 씨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어떻게, 해, 뭐 가요? <목소리> 가요? 아니요. 아니 갑자기 유튜브 사이가 왜그밖게 생각이 안 나지? 아. 그러니까 네. 그거 먹었나 봐. 괜찮아요. 너는? 그 영화를 봤으면 저도 근데 그 영화 얘기할라 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유튜브다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방 안에서 딱 자고 일어났다가 무닝으로 아, 이제 아, 해변 딱 맞고. 아, 이제 같이 이제 뭐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그3 6 5일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생각밖에 나도 안. 된다. 아, 그렇지. 저도 몇개 얘기하고 있었는데. <웃음> 동영상이에요? 네, 동영상 동영상도 찍으려고요. 저희는요트예요어 어, 방금 누가 수다다닥지는데아 <웃음> <웃음> 어, 유진아 진짜 예쁘게 나왔나 너 거의 포세이돈이야 우리 셀카 찍으면 안돼? 그래 그래 하나 둘셋 사랑해 안불편해? 안불편해 안불편해 전혀 안불편해 우와 다리다 우와. 야, 바다 위에 달이 있는 게 너무 멋있고. 그니까. 러 아니, 근데 응. 우리가 보는 풍경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너무 못생기게 나왔을 것 같아. 지금. <웃음> 약간 현실. 요트의 현실을 우리가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어, 약간, 괜찮아. 아니, 약간 움직이면 안 되나? 사, 사진 찍어줄게. 어, 그너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저기 봐봐요. 어디요? <웃음> 근데 머리가 <웃음> 아니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찍힐 때 약간 두렵네. 찍고 있어요? 어. 아. 아저 빠지고 싶다 유진아. 빠져. 너부터 들어가. <웃음> 나 사진 찍어줄게. 아 좋아. 아 심한데 괜찮을까? 아. 어. 야 이뻐 이뻐 이뻐. 아 끝났다. 야 진짜요? 야, 막 찍고 나. 진짜? 어. 야, 근데 드레스, 야, 드레스란다. 원피스 입으니까 확실히 더 예쁘다. 그치? 어. 약간 오늘 잘 입고 온것 같아. 장훈이 같이 찍자. 그래? <웃음> 약간 외중 사진 찍는 느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까눈 <웃음> 맞추고 웃어보세요. <웃음> 아, 근데 됐다. 저 유진 진짜 이쁘긴 하다. <웃음> 아, 왜요? 아, 칭찬해주면 을 이래. 하지마! <웃음> 7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응.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맞아요. 에? 저희 사람들이 응. 저희 팀을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응. 저희 또 사이가 또 깊어지는 만큼 응. 좀 많이 제가 좀 마, 많이 정이 많이 든것 같아요. 생각보다 유진, 맞아, 나도. 유진이한테. 나도 어, 정이 많이 들었지. 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는 응. 서운하더라고. 왜? 솔직하게 서운한 거할수 말하, 말하기? 말하기? 어. 나는 너는 약간 조금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고. 어, 어. 너가 더 고마워. 어. 하지 않잖아. 어. 그런 성격이잖아. 어. 근데 그게 진짜 좋을 때가 많거든? 어. 근데 어쩔 때는 약간 너가 표현을 해줬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들 때가 있어. 나는 너가 약간 나한테 서운할 것 같았던 게 내가 어. 약간 좀 표현을 안 하는 거아그치 그저 그치, 어, 그치. 그냥 내가 너를 좀싫던 간에 아, 그런 맞아. 솔직한 마음을 잘안 하니까 나는 맞아, 그냥 맞아. 넘기려고 하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얘기 잘 진지하게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너가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웃음> 내가 그냥 맨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렇게 하니까 너가 그거에 좀 어. 서운한 것 같았거든 나는 정리 <웃음> 나는 근데 딱히 없어. <웃음> 그래, 아 이게 너 이게 너 장점이야. 그러니까 너가 너는 약간 서운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디테일하기는 없잖아. 그래, 이게 너의 성격이 되게 좋은 점인데 그래서 가끔 너가 내가 너한테 촬영 끝나고도 물어보잖아. 이제 뭐 촬영 불편한 거 있어? 아 맞아. 근데 너 없었대. 맞아. 그럼 그래. 너가 없, 없다고 얘기하면 진짜 없는 거거든 근데 어. 마음에 걸려? 어, 그러니까 어 뭔가 걸려. 아 얘가 진짜 괜찮은 게 맞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난 너가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마운데. 아 진짜. 어, 난 그렇게 너가 신경 써주는 게 고맙고, 응. 나도 내가 약간 사람들한테 고마움이나 신경을 잘안 쓰다 보니까 응. 내 주변 사람들도 나도 신경을 잘안 쓰거든. 아아. 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아아. 너가 그좀 약간 유일하게 나한테 좀 신경 많이 써주는 거 같아. 아아. 난 너가 막내 건강 생각해 주는 것도 뭔가 좀. 내 건강을 생각해서 나고? 그럼 이, 이 사람 뭐지? 아니, 유진이가 너무 안 자. 어, 어좀 그래. 나 근데 진짜 정훈이랑 진짜 배고 많이 해봤다. 아, 어, 진짜? 어. 진심. 어. 처음인 게 내가 너무 많아. 아니, 아니 뭐, 메로나 떡 만들기, 누구랑 메로나 떡 만들겠냐고? 아, 인정. 아,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것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신기한 것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어, 저는 정훈이가 제 파트너라서 너무 좋아요. 진심이에요. 어떻게, 뭐, 6 명씩 찍을까요? 카메라 끌까요? 키가 한번 할까요? 아니, 저는 저는 사실 키가보다 더예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그다가 발은 좀 씻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아, 선생님. 발 맞춤. 할수 할수 있는데, 발은 좀 씻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알겠어, 알겠어. <웃음> 의식. 의식 중. <웃음> 괜찮지? 음영이 묘하다니까, 이게? 없는데. <웃음> 그래요? 아, 당신좀 변태 네, 아닌가? 네, 변태 끼어서 인정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뭐하는거야? <웃음> 뭐하는거야? 아아아아아 이런 아 퓨전, 퓨전하는거 아니야? 가볼까요? 아 뒤로? 아, 저 너무 아, 재밌었다 진짜 아, 진짜 재밌었다. 아, 진짜. 아, <웃음> 아 이제 뭐해요? 아, 저녁 먹나? 숙소가서 좀 쉴까? 음, 좋아 쉬었다가 밥 먹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지 나도 너 처음이야 어젯밤 어땠어요? 발매게 해서 잘 잤어요 호빈 한번 깨웠잖아요 아 약간 예, 예, 좀 아쉬워서 음, 음. 깨웠는데 부추 먹은 값을 하더라고요 부추 먹은 값 부추 값을 했다 아 부추 값을 음. 했다 부추 값을 했다 장어까지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